어, 지난 주말에 어,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 0 3 0 컨퍼런스가 어, 열렸습니다. 아, 100여 명의 지원자가 계셨고요. 어,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또 정책개발을 위한 분과토론도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아, 세차례 이상 더 분과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 날 있을 당 정책 페스티벌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. 더 나아가서는 내년 저희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입니다.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